안녕하세요. 조니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헤어증모술 시술 영상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한달 전에 시술 받으시고 리터치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리터치는 보통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사이에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고객님은 전에 너무 짧은 머리에 시술을 하셔서 정도 지나니 조금 불편하시다고 오셨 습니다. 그래서 직모술 가발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리터치 시술 하였습니다. 보통 한번 정도는 리터치 시술 시 가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치 하실 때는 시술 비용 할인이 들어갑니다. 헤어직모술은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술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리터치 시술시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직모술 시술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카오 링크로 문의주세요.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간단하게 샴푸 드라이 해줍니다. 샴푸를 하고 나오면 수분 있어 모발이 뭉치기 때문에 드라이로 말리면서 풀어줍니다. 집에서도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 해주시고 에센스 살짝 발라주시고 드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하고 살짝 다듬고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